남자의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여성의 약간의 기질도 좀 같이 갖고 있어요. 약간의 섬세하고 세밀하고 예민하고 그리고 올해 33 이성운이나 이런 것들로 좀 약간 이슈화가 좀... 보통 연예인이라면 군백기라고 하잖아요. 음. 근 이번에 이제 복기를 했는데 잘 다시 올해 이제 31살 3제에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이분이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올해 안녕하세요. 연수당입니다. 선생님, 저희가 사주를 응. 하나 갖고 왔는데 네. 한번 봐주세요. 네. 남자의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이게 여성의 약간의 기질도 좀 같이 갖고 있어요 응. 남자의 표준적인 그런 이미지 보다는 약간의 섬세하고 세밀하고 예민하고 이런 부분도 같이 기질이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떠한 이제 직업적으로 좀 봤을 때는 창의성이나 이런 이제 예술성 예술계통 이런 쪽으로 좀 직업적으로 좀잘 맞다고 좀 보여지고요 이렇게 음악소리가 좀 들리긴 해요 음. 음악을 하시는 분이 건 작사 작곡을 하는 분 인건지 노래를 하는 분 인건지 약간 그런 분류의 사람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자기가 하는 직업으로 인해서 뭔가 이제 색깔이 분명해요 자기의 성향도 분명하고 가치관도 분명해서 자기의 개성 이런 걸로 그냥 쭉 밀고 나간다고 보여져요 뭐 앞으로 행보를 좀 보면 뭔가 좀무던해요 뭔가 주목을 받긴 하지만 어떤 이슈화가 돼서 순간적으로 확 달아올랐다가 내려가지도 않고 올해 이제 31살 삼재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삼재라고 해서 다 나쁜 것도 아니라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. 이분이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올해 올해보다는 내년에 내년 한 이맘때쯤으로 좀 보여져요. 여름에서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는 시기 9월 10월쯤. 구설 시비는 아닌데, 뭔가에 이제, 무리에 좀 휩쓸려가는,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구설, 구설이라고 좀볼 수도 있겠다.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야. 잘못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, 뭔가 근데 이게 이슈화가 되진 않아요. 약간 음.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서 좀 가셨으면 좋겠고, 그리고 올해 33, 33, 4? 이때쯤 하면은 약간의 이성훈이나 이런 것들로 좀 약간 이슈화가 좀될 걸로 좀 보여져요. 지금은 안 보이시네. 지금은 이게 만나는 사람이 없진 않은데 뭔가 이제 좀 조용... 아, 비밀연애 어, 뭐. 예, 그런 걸로 좀 보여지고요 없지는 않아요 특히나 뭐 따로 뭐 조심해야 될 부분은 없지만 약간의 건강상으로 좀 보면 약간의 기능적으로 지금 딱히 지금 나쁜 건 아닌데 점차적으로 좀 보면 약간 혈액 관련해서 그런 문제점? 약간 의 호르몬 문제? 이런 것들이 좀 자, 그러니까 지금보단 좀더 나이가 들면 그런 부분에 좀, 좀 체크해 가, 보, 보고 갔으면 좀 좋겠어요 이분이 누구냐면은 블락비의 지코 씨 아. 지코인데 이분을 왜 갖고 왔냐면은 아. 이번에 군 전역을 하셨어요. 보통 연예인하면 군백기라고 하잖아요. 근데 음. 네, 이번에 이제 복귀를 했는데 잘 다시. 어, 그럼요. 수는. 그럼. 팬덤이 두껍기 때문에 그 선호하는 층들이 굉장히 다양해요. 다양해요. 한, 한 분야가 있는 게 아니야. 그냥 이 사람 자체로만 봤을 때는 주변의 사람들이 굉장히 잘 끌, 끌쳐. 그러니까 인복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. 음. 이런 분들은. 어디 가서 눈에 띄는 사람들 있잖아 애써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눈에 띄는 사람들 그런 좀 기질을 좀 가지고 있어요 기운도 좋고 그리고 굉장히 머리도 영리해요 머리가 영리하다는 건 우리가 공부로 타거나 공부머리가 있고 사회성으로 타거나 머리가 있단 말이에요 공부머리도 공부머리지만 이 사람은 순간순간 센스나 이런 대처능력 사람들에 대한 대화, 대인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요 IQ, EQ 다 좋은 사람이야 약간의 그런 음악하는 사람이잖아요. 음악 어, 약간 그런 적으로, 약간 천재적인 면도 있죠. 이분이 이제 좀 젊잖아요. 그렇죠 올해 31살이니까. 전성기가 왔을까요? 전성기는 앞으로도 쭉몇 년간, 향후 몇 년간 좀 계속 된다고 좀 보여져요. 아직 31하고 나이를 좀 떠나서 36, 37까지는 향후 5,6년까지는 좀 문제없다 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 뒤에 문제가 좀 생긴다고 했잖아요 내년에 음. 이게 프로듀스 하고 관계도 있을까요? 사업, 사업적으로 부설시비수가좀 있을 걸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한3 3그 때쯤에는 약간의 이성문제로 인해서 내설 뭐 이성문제 이런 걸로 조금 입방하는 아닌데 좋은 쪽으로 좋은 쪽이면 어느 정도까지 갈까요? 음, 뭐, 좋은 만남을 가지고 있다. 뭐, 이제 결혼까지는 아니, 고 글쎄, 나는 결혼은 아직까지 보이진 않는데, 굳이나 하면 좋은 시기를 좀 말씀드릴게요. 네. 나는 35 이후로. 왜요? 이분의 사주 상으로 봤을 때는 35 이후로 하면 좀 좋아보여요. 운기가 들어오는 시기가 있잖아. 사람마다 다 다르, 다르긴 한데, 이지쿠 씨를 좀 보면, 35? 36? 그때쯤 시기가 좀 좋은 시기예요 결혼 운기가 들어오는 시기 좀추천해 드리자면 그때쯤 결혼하겠다가 아니라 <웃음> 좀 추천을 드리고 싶네